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자가 세척기로 장비 세척중 전기감전사 재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1998-5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연의 판단, 쟁점, 피보험자의 사망을 당의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비보험자는 평소에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해왔으나 사고 당해 직장에서 세척기를 이용하여 보선장비를 세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는데 비보험자의 사체 부검 결과 중증도의 관상동맥 경화증, 심장 비대, 심근비 후음과 국소적인 간질의 섬유화가 있다는 소견이 있으나 그 정도의 상태만으로는 피보험자가 질병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부검 결과에서 감전사를볼수 있는 흔적이 없어 감전사의 객관적인 흡입증이 어려우나 감전사의 가능성은 상당히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감전시 전류가 호중추나 심장을 통과하면서 호흡정지나 심정지 또는 감전 쇼크를 유발하여 사망하게 된다는 것이 의학 경험식상 일반적인 견해이며 또한 고압에 의한 감전사를 제외하고는 피부 등의 특이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과 또한 피보험자와 같이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감전에 더욱 약하다는 것이 법의학 이론임을 감안할 때 피해 보험자는 감전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해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